안녕하세요. 감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. 어제 오늘 태평역 위치에 있는 태평역 신축빌라 더하임 현장을 소개해드릴 건데요. 이번 현장은 지금 태평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.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집입니다. 위치 조건도 너무 좋기 때문에 태평역 도보는 물론 앞쪽에 인프라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학군도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시겠습니다. 어,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어, 내부 면적은 약 30평 정도지만 인테리어와 구조를 굉장히 이쁘게 잘 뽑았기 때문에 어, 실제로 보시면 정말 반할 수 밖에 없는 집일 것 같아요. 옵션 사항도 풀옵션으로 방마다 에어컨과 그리고 뭐 에어드레서, 그리고 식기 세척기, 냉장고까지 모두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